안녕하세요. RDS2 Aurora PostgreSQL Migration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변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현재 당근마켓에서 채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WS 서버리스 히어로가 되었어요. 고언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한해에서 사용하는 모든 내용은 고언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잘하고 싶어합니다. 어떠한 제가 잘 못하는 것이나 아니면 제가 더 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공유하고 배우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RDS를 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럼 RDS를 왜 선택을 했던 건가요?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것 같아요. 먼저 RDS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설치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리고 백업을 하거나 이거를 스케일 업, 스케일 업 하거나 아니면 레플리카에 대해서 스케일 아웃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AWS에서는 멀티 에이지라는 강력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를 통한 고가용성을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IOPS에 따라서 우리가 스토리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지의 용량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은 마그네틱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보통 일반적인 용도로 쓰면 SSD. 근데 너무 많은 디스크 I/O를 발생한다. 그럴 때는 프로비전드 IOPS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더 많은 IOPS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접근 제어가 가능해요. 시큐리티 그룹은 AWS에서 보장하는 가장 큰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IAM을 통한 사용자를 제어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DB의 유저를 직접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d b 에 쿼리를 날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IAM의 유저들을 DB에 접근을 할수 있는 권한들을 IAM 유저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RDS는 다양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또는 아니면 기업형 데이터, 엔터프라이즈형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하는데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MySQL, MariaDB, PostgreSQL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Oracle MS SQL 서버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r d s 포스트 그레스 q l 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레플리카를 직접 설정하고 관리를 해야 했어요 실제로 레플리카를 생성을 하고 라우터 53 가중치 기반으로 레코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레플리카에 대해서 라우터 53에서 가중치로 이 레플리카에 더 많이 요청들을 보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RDS 콘솔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라우트 53이랑 같이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레플리카 인스턴스가 5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5대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스케일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장 공간을 직접 늘려줘야 돼요. 물론 스토리지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결국에는 저장 공간을 직접 늘리는 동안 이게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IOPS 설정 이런 걸 하게 되면 은 사람들 요청이 많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IOPS를 그만큼 프로비저닝을 해 놓은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솔직히 100만 200만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서비스가 작은 서비스다 이러면 MAU가 100만, 200만 정도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당근마켓 제가 들어왔을 때 200만 유저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1 0 0 0만 유저였죠. 지난 1년 동안 200만에서 1 0 0 0만이 됐어요. DB 부하는 아주 높아지고 있고 이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마이그레이션 이전에 RDS 포스트그레 SQL의 CPU는 다음과 같았어요. 항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리드레플리카를 넣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아, 우리는 이 포스트그레 SQL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커다란 테이블들을 빼낼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부하들이 나중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오로라 포스그레 SQL이 해답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오로라가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마이 s q l 데이터베이스보다 최대 5배 많은 처리량을 지원을 한대요. 그리고 일반적인 포스그레 SQL보다 3배 많은 처리량을 지원을 한대요. 그리고 10분의 1의 비용으로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및 가용성 그리고 안정성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RDS의 기본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인스턴스당 최대 128TB까지 자동 확장이 가능해요. 이거 그리고 레플리카가 15대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3개의 a g 에 걸쳐서 복제도 가능해요. 그리고 커스텀 엔드포인트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냥 생성해서 그리고 이 레플리카를 거기에 넣는 방식으로 몇번 클릭 안하면 한세번 정도 클릭하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가 빨리 복원이 된대요 이거는 뭐 얼마 수치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따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OS에 따라서 과금이 돼요 저는 가장 와닿은 내용들이 이런 거였어요 처리량 우리 많은 처리를 해야 된다 한 DB로 그리고 스토리지 우린 스토리지가 늘어날 때마다, 이제 한계점에 부딪힐 때마다 이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스케일업을 하고, 그리고 이걸 다시 i o p 스를 어떤 걸 쓸지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 레플리카가 15대였어. 15개라는 게, 어, 우리 트래픽 높을 때 이벤트를 하거나 이럴 때, 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빠르게 마스터가 복원이 된다. 이 사실이요. 마스터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복구하는데, 얼마나 빨리 될지, 이따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리죠.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 장점들 때문에. 그럼,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준비할까요? 참 쉽게 됐으면 좋겠는데. 문서를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할 인스턴스에 대해서,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을 리드레플리카로만 생성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RDS 인스턴스를 클릭하고 여기에 대해서 액션을 선택하는 창인데요 크리에이터 오로라 리드 레플리카만 누르면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요 이게 전부였어요 따로 제가 막 리서치를 하거나 이런 거는 많은데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은 근데 신중을 하,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 마이그레이션 연습은 크게 어렵지 않게 생성할 수 있었어요. 클라우드의 장점이 돋보였던 거죠. 백업 AMI로 RDS를 바로 복구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들만 이제 프로덕션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 오로라 포스트그레스 SQL로 복제본을 방금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설정을 했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시뮬레이션도 했는데요. 트래픽 완전 차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요. 웹서버나 시큐리지 그룹, 그리고 웹서버의 DB 엔드 포인트들도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로라 포스트그레스 QL을 마스터로 마지막에 승격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가 잘 들어가고 이게 쿼리들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봐야 했던 거죠. 그래서 각 스테이지마다 적용을 하고 테스트를 다 했어요. 실제로 이때 한 2주 동안 이 스테이지에서 마이그레이션한 데이터베이스가 동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프로덕션 마이그레이션 시뮬레이션도 한 다섯 번 정도 했어요. 이 같은 걸 다섯 번 정도 하면서 어떤 유즈케이스가 있을지 한번 살펴봤었죠. 뭐 크게 다른 유즈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연습한 대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했어요. 버튼을 눌렀던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시작했어요. 이때 딱 끝났으면 이제 오늘 여기서 발표가 끝났겠죠. DB가 세번째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이때 이제 새벽 6 새벽 4시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DB를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요. 이때 DB CPU나 메모리가 솟구칠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디버깅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RDS 퍼포먼스 인사이터와 PG 히어로를 사용했어요. 이걸 보니까 특정 쿼리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포스트그레는 모든 쿼리가 프로세스 기반에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PID를 죽이는 명령으로 실행을 했죠. 근데 이것들로도 죽지 않는 쿼리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고민이 있었죠. 아 이거를 롤백을 해야 되나 이런 심리적 갈등들을 갖고 있으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우리에는 롤백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디버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전체 트래픽을 차단했다고 생각했고 워커도 전부 중지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마이그레이션 시점에 워커 하나가 동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RDS 퍼포먼스 인사이트와 PG 히어로에서 행인 쿼리가몇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들을 기반으로 역추적을 해보니까 특정 워커들이 그 시점에 죽지 않았던 걸 발견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행인 쿼리들은 특정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쿼리들이 다 동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덱스가 진입 인덱스에서 특정 범위의 렌즈의 쿼리들만 리졸빙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련된 테이블들의 인덱스에 대해서 리인덱스를 다 실행을 하고 다시 모니터링을 시작했어요. 이거는 몇분 안에 다 완료가 되었어요. 이게 이후에 CPU 매트릭입니다. 세번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점이죠. 이제 이때 사람들이 왜 안되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잠깐 튀었다가 이제 안정권으로 점점 내려가는 그런 매트릭이에요. 아, 리인덱스 명령을 통해서 깨졌던 인덱스들이 다 복구가 되었던 거죠. 문제 되었던 인덱스 범위의 쿼리들도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운이 좋게도 복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던 거죠.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그럼 오로라 로 전환하고 어떤 점이 개선되었을까요? 1년 동안 운영한 후기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이걸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갑작스럽게 트래픽 증가하는 경우 뉴스에 나왔을 때 그러면 리드 레플리카를 몇 대를 더 늘려요. 그래서 이때 트래픽을 전부 다 읽기 처리들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빠졌을 때 리드 레플리카를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했었죠. 그리고 커스텀 엔드포인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엔드포인트를 여러 개를 나눴어요. 레플리카들에게 할당하는 우리 메인 트래픽을 받는 녀석이 있고 우리가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걸 위한 엔드포인트도 쓰고 있고 그리고 가끔 뭐 테스트를 하거나 이럴 때 리드 레플리카 하나 띄어서 그거는 프로덕션에 영향이 가지 않는 별도의 리, 리드 레플리카로 두고 여기다 쿼리하면서 서비스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했었어요 그리고 용량을 확장하거나 IOPS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사라졌죠 오로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죠 이것도 그리고 빠른 마스터 DB 복구, AG 장애 발생 시 알람과 동시에 복구됐어요. 저희가 영국의 서비스라고 했는데 AG에서 마스터 DB가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애를 느끼기도 전에 이미 마스터는 다시 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은 인스턴스를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직접 AG를 옮겨가는 그런 대응들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인사를 통해서 슬로우 쿼리들을 계속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건 i d s 에서도 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빠르고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DB 인스턴스 CPU랑 메모리를 피크 시간 기준에 50%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 이 마스터나 그리고 스케일 업을 하거나 스케일 아웃, 아웃을 하는 게 빠르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오더라도 아 우리가 DB를 뭐, 스케일 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트래픽이 50% 이상을 사용하거나, 60, 70% 이상을 사용하면, 그때 우리가, 아, 이제 스케일 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거를 더 최적화를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로라 데이터, 오로라 스토리지 구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생기는데요. 테이블 삭제시 1초도 안 돼서 명령이 종료돼요. 오로라는 백, 이제 스토리지 쪽이 S3의 API를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스토리지에 대한 스토리지 영역은 SSD를 사용하는 S3이고 그리고 위에 포스트그레 엔진이 올라가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포스트그레 엔진이 실제로 이 컴퓨팅 영역에서만 동작을 하고 있고 뒤에 스토리지는 전부 다 S3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삭제를 명령을 한다고 했을 때 삭제를 여태 하겠다라는 게 여기에 찍히는 거고 그 이전에 얘네들이 마스킹만 해놓고 일정 시간 후에 백그라운드에서 AWS에서 S3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GC가 삭제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 삭제 시 1초도 안 돼서 명령이 종료가 되는 거죠. 현재 운영 중인 포스그레 SQL CPU예요. 저희가 리드 레플리카를 더 늘릴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라이터 한대 올려놓고 그리고 웹서버를 위한 리드 레플리카를 한 7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한대 돌리고 있고요 운영을 하는 부담이 많이 줄었죠 우리가 이거 올리고 죽이는 게뭐 그냥 가서 한번 클릭해서 하든가 이런 것들로 다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IDS 웬만하면 이제 콘솔에서 다 해요 불안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운영하는 부담이 많이 줄었죠 다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트래픽이 높아질 때좀 어, 힘들다, DBA가 없다. 그렇다면 오로라를 도입하는 게 어떤지 다시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근마켓에서 함께 할 분을 찾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당근마켓의 채용 공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